네,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Many years passed and Marian moved to Amsterdam where she was able to sell her paintings and view marvelous and exotic bird f l y specimens that other enthusiasts had collected. 그러니까 여러 해들이 지났어. 그리고서 Marian은 Amsterdam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여기 우리 Amsterdam이죠? 그곳에서, 거기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and there, 콤마가 있으니까. and there, 거기에서 그녀는 할수 있었죠. be able to, 뭐할수 있었냐면, 그림을 팔수 있었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림 팔수 있었고, 또 다른 것들도 볼수 있었어요. m a r v 아주 아주 신기하고도 이국적인 나비 종류, 나비 종류들을, 나비의 표본들을 볼수 있었어. 근데 어떤, 여기서 대신 또 관계되면서죠. 다른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았던, 수집했던, 여기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네, 앞에 선행사가 Avilocin i s u a l l y butterfly specimens이구요 그니까 러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해가 지나서 a m s 을 갔는데 거기에서는 그림도 팔고 또 다른 사람의 회원도볼수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지만 올라가라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However SING THESE LIFELESS CREATURES STUCK IN KISSES ONLY MED AMERIAN DESIRE TO SEE THEM IN THEIR REAL HABITAT 아 이거 내용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가서 다른 사람의 본을본 것이 만족이 안 됐다는 얘기야 SING! 본것 이러한 LIFELESS CREATURES 예 네, 이렇게 무그 생명이 그생 없는 생물들이 그 죽어 있다는 거죠 그 박제를 했던 뭐 이런 거니까 그, 그 액자에 그살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생물들이 인케시즈 어떤 틀 안에 있는 것을 본 것은 본 것은 뭐할 뿐이었다. 자 여기 스은 동명사 주어고요. 이목 여기가 오, 목적어니까 요 상태 목적 보호를낀그니까요 상태 전체가 주어예요. 네이다 걸려 있는 거야. 이러한 생물들이 표본 속에서 박혀 있는 걸본 것은 메리안으로 하여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게 진짜 동사죠. 그리고 메리안으로 하여금 이게 진짜 목적어예요. 메이드라는 사역 동사 때문에 예 동사 원형이 온 겁니다. 툴을 쓰면 안 돼요. Desire 어떠한 걸 원하도록 만들었어 메리안으로 하여금 예 그것들이 어디에 있긴, 있는 거 실제 살아 있는 서식지. 에 있는 걔네들을 보고 싶어했어요. 걔네들이 실제로 서식지에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싶어했다. 그러니까 lifeless가 싫고 real habitat에서 을 보고 싶었다. 그런 욕망만 더 붙이기 뿐이었다. 이런 얘기죠. 중요한 음, 여기 문장이에요 s e e i n g these lifeless creatures stuck in cases 한 것은 only made m a r i a n desire m a r i a n 으로 하여금 워낙에 desire 욕구를, 욕구를 불러일으켰다는 얘기인데 뭐, 뭐를 열망하게 할 뿐이야 그것들이 허식지에 실제로 자기네들 생활 공간에서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싶게 만들 뿐이었다 마침내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청력백 99년 6월에 at his years of a g i a 52살이 됐어고 아까 몇살이었지? 13살 막그 이전에 아기때부터 어, 그랬는데 Marian and her youngest daughter 가장 막, 막내딸과 Marian은 got on a ship headed for strenum a territory belonging to the Netherlands in s o u t h America 네 중요한 내용은 별로 그니까 뭐 어떤 별로 없구요 내용 배를 탔어. headed. 요거 하나. 어디로 향하는? headed for s u r i n 을 향하는. 근데 콤마에 어떤 곳이야? 예, 지역. 영역이죠. belonging. 요것도 아닌지. 어디어디에 속해 있는. 네, 네덜란드에 속해 있는 남아메리카. 남미의 네덜란드령. 이런 의미지. 네덜란드에 속해 있는 네덜란드령을 a territory belonging to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덜란드령 수리남무를으로 향했다. 향하는 배에 탔다. 왜? Finally 드디어 왜? 왜 갔을까요? 아까 뭐랬어요 Real Habit 찾아간거죠 This was a bold change 요 문장의 위치 이것은 아주 대담한 도전이었습니다 왜 대담한 도전이었는지 얘기가 나와요 In addition to being a female naturalist in the male dominated world of 17th century science Miriam was also s t a n d i n g out on, on an expedition with pure l y scientific goals before it became common In addition to being a female naturalist, 여성의 자, 동물학, 식물학, 뭐지? 동식물학자가 된다는 것 이외에도. 근데 어떤 시대야? 남성 지배적인, dominated, dominated가 지배하던데, 지배적인 세계. 얘를 꾸며줘야 되니까. 근데 수종태예요. 어, 과거 문사예요. in the male dominated world. Yeah. 그러니까 17세기 과학계 남성 세계 중, 남성 지배적인 세, 세, 세계에서 여성 동식물학자가 된다는 것 이외에도 여기 in addition to가 전치사니까 빈이라는 동명서 사뭐 명사 형태가 와야돼요 비가 아니야 그거 말고도 메리아는 또한 setting out 뭐를 해낸거죠? setting out 라는 e x p e c t t i o n 탐험을 출발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오로지 순수하게 과학적인 목표만으로 그러니까 다른 목적 없이 여행 이런게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그때 당시 그런 게 흔치 않았다고. Before it became u c o m m o n 이랬잖아요. 그, 그것이 흔해지기 이전에. 그, 그러니까 그때 당시 흔해, 안 흔해? 안 흔했다는, 이렇게, uncommon이야, 그때는. 그, 그러니까 것이 그런 일이 흔하기 전인 그 시대에, 메리아은 또한, 오로지 과학적인 목표만을 가지고, p u r e l 나 비슷해요. 순수하게니까, 과학적인 목표만 가지고도 탐험에 올랐다. 옳은 것이었다. 네. 남세르담에 갔죠. 거기서 그림도 팔고 다른 종류의 남표본 봤는데 죽어있는 표본은 열망을 불러일으켰어요. 선식지. 실제 살아있는 생물을 보고 싶은. 그래서 도전을 하죠. 대담한 도전. bold challenge를 하는데 예, 남미에 있는 음, 수리남행으로 가죠.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어? belonging to the Netherlands라고 그랬어요. 남성 지배적인 male dominated world. 과학 분야에서 남성 지배적인 세계에서 예. A Female Naturalist가 된다는 것 이외에도 In addition to being만으로도 그거 말고도 그거 이외에도 과학적인 목적 Purely Scientific Goals라고 했죠 그걸 가지고 탐험을 했그 드문 시절에 그것만으로 탐험을 했던 그런 어떤 그 업적도 나왔다 개척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개척을 다한 거예요 내용, 업법 정리 잘해둘 것